친구들 안녕 쌤쌤의 주산쌤 이에요 자 오늘은 이미 주산 보수에 대해서 님이 배웠어요 보수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너무 쉽고 재밌게 잘 했죠 오늘은 주산 운주법에서 엄청 중요하고 엄청 어려워하는 오의 짝에 대해서 배워 보겠어요 오의 짝을 완벽히 이해하면 은요 어 주산 운주법은 다 배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의 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의 짝은 위달 5에 대해서 활용하는 법이에요 자 오늘은 4 더하기 1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털고 1번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8 더하기 3 더할 수 없죠 앞자리에 올리고 포수 빼주고 그 다음 3 놓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1 보세요 자 1을 놓으려는데 1을 놓을 게 없죠 그러면 5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5를 내리면서 동시에 5의 1의 짝 4를 동시에 내려줍니다 네 알겠죠 다음 3 다음 9 더할 수 없을 때 납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얼마죠 네 27입니다 자4 더하기 1은 5 운주법 잘 기억하세요 털고 2번 하겠습니다 9 놓겠습니다 참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있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2 다음에 1 놓겠습니다 자 1을 놓으려고 하는데 여기 놓을게 없네요 5를 활용해 줘야 되죠 그럼 1의 짝 얼마죠 4 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5를 내리면서 동시에 4를 빼줍니다 자9 다음 4 여기 놓을 수 있네요 그대로 4를 놔주시고요 다음 5를 놓겠습니다 자더 놓을게 없죠 더할 수 없을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얼마죠? 네, 24가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 3번 해보겠습니다 4 더하기 1 놓겠습니다 자, 1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5를 활용해 준다고 랬죠1에짝4 내려주고요 네, 그 다음 4, 그 다음 1 더할 수 없네요 더할 수 없을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1에 대한 보수, 9 빼주고요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또 8을 더할 거야. 8을 더할수 있어요? 없어요? 더할수 없죠? 그럼 더할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 답이 얼마죠? 25. 네. 다음 4번 해보겠습니다. 9. 동시에 놓는 거 잊지 마세요. 5. 더할수 없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 그 다음에 또 1이 나왔네요. 1이 나왔는데 여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5가 남았네요. 이래 짝 4를 내려주고요. 네. 그 다음, 4. 다음, 또 4. 자, 4를 더해야 되는데 더할 수가 없네. 꽉 찼어요. 위아래가. 더할수 없을 땐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4에 대한 보수 얼마죠? 네. 6을 빼줘야 됩니다. 다음, 6. 6. 여기서 보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 여기 위아래 남아있는 거다 보세요. 자, 6이 되죠? 6. 합하니까 29. 네. 알겠죠? 자, 오늘은 4 더하기 1은 5. 5의 운주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4 더하기 1에 대한 운주법 정확히 알아두시고 요 제가 네문제 내놓은 걸요 유형별로 잘 해보세요. 연습하면 요 쉬울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지검지 동시에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또 뭘까? 보수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네 문제만 열심히 연습해보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운주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